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애플망고 생일 축하합니다 잘했어요! 씩씩하게 잘 자랐어요! 한 1년 키워보니까 어때요?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우리 애플망고 강아지 때문에 키우면서 웃고 울고 했던 것 같아요 1년이나 됐어요 우리 망고도 안아줘야되는데 서운해하는데 노란 색 보냈어. 뭐 먹을까요? 짜잔, 도 먹어봐. 맛있어, 맛있어. 아이바, 애플이, 애플이. 애플이 안 먹어. 애플이는 입이 짧고, 짧아, 이 짧고 가려. 같이 있으면 이제 멋, 없으면 멋진네. 생각나고 허전하고, 허전하고 걱정되고 뭐 하고 있을까 생각나고. 여러고 강아지가 진짜 정이 음. 많이 들지는 진짜 몰라. 키워 보니까 음. 진짜 너무 좋더라고. 제일 예쁠 때. 애플이 잘 때. 제일 예쁠 때. 잘, 잘 때. 때. 그건 보통 엄마들이 다 그래. 잘때 이쁘다 그래. 잘때나 옆에서 항상 음. 살을 기대고 자는. 제일 힘들었을 때 강아지들 중성화 수술할 때 진짜 보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. 요 병원에 데리고 와서 그 지켜보는 게 수술하고 나와서도 낑낑대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아팠어요. 걱정도 많이 되고 좀 울었던 것 같아요. 수술할 때 많이 울었어요. 말도 못하는 강아지여가지고 아플 텐데 수술하고 나온 게 그냥 눈만 엄마한테 보면서 우리들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눈빛이잖아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수술 안 시킬 것 같아 음. 나는 그것 같아 그러고 힘든지 몰랐어 음.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애플이 생일 축하해 에이, 선물이야 이거 로 샤워하고 이뻐져 네. 이건 애플이 꺼 네, 망고는 이거? 소각품 예맛있네소비좋아 하니까 이거 큐브 간식이야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